자 오늘 곱셈 공식 무슨 공식? 곱셈 공식 어, 곱셈 공식 너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학을 총 8년 동안 배우면서 8년 9년 차지 9년째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식이라는 이름이 나왔어 다른 공식 있어? 생각해 봐. 뭐 공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너희들끼리만 얘기하잖아. 공식, 공식, 공식. 근데 수학 시간에 단한 번도 공식 얘기를 해주었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단원에 있지 않았거든.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합니다.였지. 단원명이 공식이라는 건니가 처음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외워야 되길래 공식이냐. 이거 모르면 이거 이제 고등학생의 또는 중3 이상의 구구단이냐? 중3 이상의 9구단. 너희 초등학교 때 9구단 안되면 정말 답답하지 않았어. 초등학교 지내면서 엄마가 9구단을 외우게 시켰던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니? 오늘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소인수 분야 계속 9구단 쓰잖아. 2, 3은 6. 6, 3, 18. 계속 이거 하잖아. 이런 곱하기 계속하고 나누기 계속하는데 나누기도 9구단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9구단 빼면 할 수가 없었던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앞에까지 담겼다면 이제부터는 곱셈 공식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리는 박스푸는 분배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 분배 법칙 기억나요? 이거? 뭐냐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경주가 태현이가 경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경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태연이가 막 조사, 인터넷 조사를 했더니 우리 경주는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한번 먹을 때한번 먹을 때주얼이 코털 세가닥이랑 어디 있어? 미안해, 미안해. 지안이 겨털 <웃음> 지겨 지안이 털 다섯 가닥을 먹는데 상상하지만 냄새나고 들어 자 그래서 이걸 포장을 막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먹을 수 있을 양만큼 포장을 해서 요렇게 포장을 해서 100박스를 보냈어 오케이? 그랬더니 경주가 딱 받고 박스 포장돼 있으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하, 이게 뭐야 하고 뜯어봤어 딱, 100박스를 다 뜯어서 털어갖고 코털은 코털끼리, 겨털은 겨털끼리 분류를 했더니 코털 몇개 나올까? 300. 300가닥 나오겠지. 겨털 몇개 나올까? <웃음> 500가닥 나오겠지. 이게 분배야. 오케이? 분배예요 이것도 분배거든? 박스 재포장하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분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곱셈모 싶은 쉽게 전개입니다. 이 다음 단원는 인수분의 곱셈공식 쌍둥이에요. 인수분해 몰라도 이제부터 대화가 안됩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 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지. 처음으로 나와야지 인수분해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요 할수 있는 게 인수분이에요. 자 분배법칙 어떤 거냐. M이라는 거에 A 플러스 B를 곱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MA 플러스 뭐야? MB 이렇게 되겠죠. 곱할 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2 곱하기 3은 6이고 이런 거 기억하지? 2 곱하기 x는 2x고 그래서 문자로 하면 2x 곱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이렇게 적어보자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xy 중 이때 하던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것 중에 일반적인 애들을 이제 공식화하는데 첫 번째 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올 거야. 그 페이지에 없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전에 책 거기 있는 거 우리 기본 문제는 하고 가자. 위에 분배 설명 나왔죠? 자 기본적인 걸 하고 갈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보자. 이 분배에 대해 이런 것도 해보는 거야. a 플러스 b에다가 c 플러스 d 그러니까 단항 곱하기 다항 말고 다항 다항 그러면 요거 한 덩어리로 볼게. 그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B에다가 뭘 곱하고? C. 그 다음은 A 더하기 B에다가 뭘곱하는데 D. 이거 다시 분배지, 이렇게. 해주면 A, C. B, C. A, D. B, D.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A는 C랑 D랑 곱해졌잖아요. B는 C랑 D랑 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 자 여기에 어떤 다항식이 있고 여기도 어떤 다항식이 있다면 자, 우리 집 옆집 싸우는 거야. 우리 집 애가 가서 옆에 가서 벨 눌러. 그래서 옆집 애 새끼가 나와. 둘이 맞짱 한번 뜨겠지.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이 집에 엄마가 나와서 너이 새끼 뭐야? 그래 둘이 싸우겠지. 그러다 보면 우리 엄마가 나와. 그래서 옆집 애를 자꾸 흔들어. 넌 뭔데? 그러다가 엄마들끼리 싸우는 거지. 오케이? 자 얘가 먼저 옆집 가서 둘다 만나고 얘가 그 다음에 옆집 가서 둘다 만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 플러스 3에다가 2 마이너스 5자 그럼 첫 번째 갑니다. A가 누구랑? B, A, B 마이너스 5A 플러스 3B 마이너스 15 됐습니까? 정리가 될까요? 이건 문자가 A, B고 얘는 문자가 A고 얘는 B고 얘는 상수니까 동류함 없으니까 계산 안 되지 그냥 이대로 쓰는 거야 어려울 거 하나 없어 전부 할수 있어 그 밑에 거 4X 마이너스 1 Y 플러스 3 전부 녹화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리합시다 탁탁 4XY 탁탁 12X 탁탁 탁탁. 탁싹 살펴봤더니 동력 없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밑에 또 나와있네요 이번에는 항이 세개짜리두개짜리 있네요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플러스 3, 2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옆집에 세명 사는 것 뿐이에요 아빠까지 나오는 거잖 A가 가서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얘가 만나고 만나고 만나면 되는 거겠지? 우리 집세명이어도 문제 되냐? 그 다섯 명, 여섯 명도 문제 대가족이면 뭐 여러 명 사는 거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잘 나오시는 거고. 우리 집 개새끼... 어, 아, 미안해. <웃음> <웃음> 우리 집뽀삐 옆집 강아지 다 나오는 거겠지. 가자, A가 가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2A. 천천히 해, 안 틀려. 플러스 A, B.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했더니 동류항이 있도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B 됐쇼? 얘네들만 정리해 준 거예요 음. 하나 더 보자 뭐라고 돼있어? 음. 우리 집이 세 명이네 옆집은 둘이고 약간 반칙같지만 가도 되지? 그치? 먼저 가서 만나둘 곱하면 어떻게 돼? 2 2 x 4제곱. 3... 2X 네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봐봐 구구단을 외울 수 있는 거랑 구구단을 써먹는 거랑 되게 큰 차이가 나 구단 다안다매 3, 7. 2, 2, 3, 7. 음, 잠깐만요.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3, 7, 2 2 21이요. 이래도할 수는 알지. 이거 쓸모 쓸 있어 없어? 없어. 없지. 내가 뭘먹는것 같아. 이제 이거 나오면. 할수 있다와 빠르게 한다는 다르지. 음. 빠르게 하게끔 연습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네, 니들이 해야지. 연습해. 자 동류항 찾을게요. 이제 3차, 2차, 1차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다음 점 자, 그래서 그첫 번째 곱셈 공식 지금 했던 거는 곱셈 공식이 아니라 그냥 전개예요.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지워도 되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고 외워오라고도 했고 외워두라고도 했어요. 자, 곱셈공식 1번. A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내 성격 알잖아. 나는 공식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다 외우게 시키는 거안 좋아해. 심플하게 최대한 줄이는 걸 좋아하거든. 오케이? 구조는 똑같아. 구조는 똑같아. 이 뒤에 있는 걸 부호까지 같이 보라고 이렇게. 오케이? 앞에 거 세모. 네모. 뒤에 거 세모.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과부터 알려줄게. 앞에 거 제곱. 오케이? 그럼 밑에 것도 앞에 거 제곱이니까 A제곱이겠지? 맨 뒤에다가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를 제곱해도 플러스 B제곱이잖아. B제곱. 곱해서 두 배. 곱하면 A, B인데 플러스 두 배니까 2A, B. 곱하면 A, B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 B. 오케이? Okay? 네. 구령.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곱해서 두 배. 따라해.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제곱. 뒤에 거 제곱 뒤. 곱해서 두배 이것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지 자, 예를 들어. x 플러스 2의 제곱을 할 거야. 어? x가 a 자리고 2가 b 자리니까 x, a 대신 x 쓰고 x 쓰고 b자리니까 2고 2의 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구경이잖아 앞에 거 제곱. x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 곱하면 2x의 2 배. 이게 구령이야. 알겠어?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말 거예요.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는 게 제곱이죠? 갑시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나오는거 맞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오케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응용까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음. 자, 예를 들어 2X 마이너스 1의 제곱 가보도록 합시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조회 마이너스 4. 자 그럼 모든 완전제곱식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두배 했잖아. 그치?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의 구성을 보면 여기가 1일 때야. 얘를 절반. 2의 제곱이 얘야. 모두 그래. 잘 봐. 얘가 1일 때라고 했어. 절반. 그럼 얘 남지. 얘의 제곱이 얘기 때문에 x 플러스 3의 제곱 해볼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곱하면 3x의 2배 6x지. 네. 여기가 1일 때 이거 반딱 자르면 3이지. 네. 3의 제곱이에요.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너희한테 물을 거거든. 제곱 잘린 거 말고 뒤에 모습 딱 주고 완전 제곱식입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거거든. 오케이? 네. 구성이야. 그럼 여기 만약에 x제곱이랑 9가 있어. 이게 누구 제곱이야? 얘는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잖아. 그 배웠잖아. 곱해서 두배가 여기 와야 되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2배까지. 오케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뭐가 와야 완전 제곱식입니까? 1이잖아. 반 깎고 1에 제곱 1. 요렇게 돼야 돼. 영상 몇 번씩 돌려봐. 이거 굉장히 많이 물을 거야. 다음 두 번째 곱셈 공식 가겠습니다. 어 밑에 있는 거 하고 할까요? 네. 기본 문제 갑시다. 뭐라고 돼 있어? 네. A 플러스 5의 네. 네. 제곱은 네. 응, 가자. 앞에 거 제곱. 네.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네. 뒤에다 썼어요. 그리고 곱하면 5이잖아요두 O에, 배니까 1 네. 0배니 그럼 이제 상상으로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두배 뒤에 거 제곱 해도 되겠지? 순서를 자꾸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거 보자. 뭐라고 돼 있어? X 마이너스 7의 제곱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두배 마이너스 14X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하나 더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제곱 앞에 거 제곱 4 곱하면 마이너스 2 a b 인데두 배니까 마이너스 4AB 뒤에 거 B의 제곱이니까 B 제곱 라인는 괜찮아요 자 하나 괜찮아요? 수학이 괜찮아요? 태양이 네. 괜찮아요? 네. 수학 괜찮아요? 네. 경주 괜찮아요? 영우 괜찮아요? 여우 괜찮아요? 괜찮요네미 네.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위에 거 정리 좀 하세요. 어 밑에 마이너스 2분의 1 x야? 네. x 다음 y의 제곱이죠. 앞에 다 숫자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거 제곱 완전 제곱이니까. 4분의 1의 x제곱. 곱하면 플러스겠지? 2분의 3xy인데 2배 하니까 3xy. 플러스 2배 제곱이니까 9y제곱.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정말 너희 선배들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거 많이 봤다. 자,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은 너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그냥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고 아니라는 거 봤지 아까 정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이 친구는 학교 다닐 자격이 없는 거지 공부 안 하는 거니까 너무 세게 얘기했나? 자 밑에는 그림을 통해 설명하는 거라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곱셈 공식 가겠습니다 우리 지울게요 이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곱셈 공식 2번 구정 기억났지? 2번은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야. 어떤 구조야? 똑같은 애들을 더한 식에다가 뺀 식을 곱하는 거야. 순서바꿔도 되지? 뺀 식에다가 더한 식도 곱해도 되지? 자 그러면 한번 전개해볼게요. 앞에 정리하고어 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 B, 마이너스, B제곱, 이거 없어지지. 이건 좀 편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너무 편하지. 얘 이름은, 감사하지. 얘 이름은, 합차공식이야. 똑같은 녀석을 더하거나 뺐다면, 우리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하겠다. 자, 그럼 식을 만나봅시다. 예제 만나봅시다. 가봅시다. 러으세요 A 플러스 U A 마이너스 -U. U 똑같은 녀석을 더하고 뺐지 그냥 아까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더 빠르잖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됐습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 뭐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지 둘을 봤더니 x제곱이랑 1를뺀 거랑 더한 걸 곱했네. 그럼 얘네들이 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지. 또 똑같으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결과 가무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늘 배우는 거는 이렇게 배우면 그 다음 에 확장으로 너희한테 시켜. 너희의 대부분은 뭐야. 두려워. 뭔가 이걸 건들면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틀려도 되잖아. 해봐. 자신 있게 해보고 틀리는 게 낫지. 해보지도 못하고 일단 별표. 그러지 말라고. 두 번째 거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2X. 2X 뒤에는 1-2X 2X. 어, 똑같은 애를 더하고 뺐으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나이는 괜찮아?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4B 뒤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 똑같은 애를 더하고 뺐잖아요. 그럼 앞에 거 제곱 A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6B제곱. 하나 더. 뭐라고 돼 있어? 2X 2분의 1Y 2X 플러스 2분의 1Y. 똑같은 녀석을 더하고 뺐잖아요.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4분의 1Y제곱 맞죠? 하나 더갑니다 곱셈공식이 이제 나오는 마지막 곱셈공식이에요. 몇개 안되지? 자 곱셈공식 3번 3번 자 x 플러스 a라는 숫자가 있어요. 문자고 숫자인 거야. x고 숫자인 거야. 여기도 x고 숫자인 거야. 근데 이게 a고 숫자 a고 숫자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똑같은데 앞에 앞부분 곱해진 거 없는 상태에서 뒤에 숫자만 있는 상황. 정개해볼게 그러면 x제곱 나오죠. 그 다음 bx 그 다음 ax 그 다음 ab 나오겠네요. 동류항이라서 a 플러스 bx로 묶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잘 들어. 2차 1차 오고 여기에 더한 거뭐한 거? 더한 거 여기는 곱한 거. 그래서 우리끼리 이건 이름 붙였어. 학교에선 이름이 없어. 얘 이름은 우리끼리 이름이야. 더한 거랑 곱한 게 있다. 더곱 공식이야. 뭔 곡? 어, 더 곡. 개 쉬워. 뭐한 거? 더한 거. 곱한 거. 입 열어. 어. 이제 한거 빼. 좋았어. <웃음> 자, 그럼 연습. 얘해 오세요. 뭐라고 되겠어? 문제부터 다 쓰자. x 플러스 2에다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거 아니야. 이건 다음 거야. 이두개 볼게. 근데 번외로 이것도 볼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거 합차로 봐도 되지? 더 곱으로 봐도 되지 음. 합차로 풀면 뭐 나와 앞에 거 제곱 그치.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렇지 더 곱으로 볼게 x제곱에 x에 더하면 얼마야 0 곱하면 얼마야 음. 똑같지 어떻게 풀어도 똑같아야 돼 결과는 같아야 돼 음. 선생님 결과가 달라요 그럼 잘못한 거야 봐 x 숫자 x 숫자 자 x제곱에 뭐한거 더한 거 x 뒤에 뭐 곱한 거 x제곱에 더하면 플러스 2x 곱하면 괜찮습니까? 네그 다음 너희 책에 이런게 나오거든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는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에 x 플러스 bd다 나 외운거 같지? 아니 아니야 그냥 계산한거야 이건 그냥 계산하세요 이렇게 전개하고 전개하고 전개하고 전개해서 정리한 겁니다. 원래 전개하듯이 그러니까 얘는 안 해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발전 문제 볼게요. X에 대한 다항식 누가 나와있습니다. 불러주세요. 2X A 곱하기 BX. 몇? BX 마이너스 O가 전개하였더니 얼마가 나왔대? x 제 제곱. 10X제곱 CX제곱 CX 11X 15. 이거야? 네. 자, 가보자. 자이 15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곱해져야 되지. 네. 나머지 얘가 문자 고 X 생기고 x 생기안 되니까 이렇게 곱해져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5에 뭐 곱해야 얘나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 괜찮아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랑 곱해져서 1차 만들고 얘네 둘이 곱해져서 1차 만들겠지. 네. 둘이 곱했더니 뭘를 봐? 마이너스 10X고 얘네둘이 곱했더니 마이너스 3BX야. 괜찮아 그럼 얘네들 더 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 얼마? 3B가 11 넘길게. 마이너스 3B가 2 0이야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7. 자 B가 마이너스 7이야. 다 계산됐어. 이제 얘네들 곱한 게 1로 올거 아니야. 마이너스 14냐 C는 마이너스 14 됐습니까? 차분히 전개해서 비교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자, 일단 첫번째 잠깐 멈춰놓을 테니까 그 기본 문제들로 막 전개하는 거 있었잖아 그거 다 따라해봐 알겠지? 어 마지막 페이지 개념 뭐 복잡한 전개잖아 어. 이제 처음 듣는 말일 거야 치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니까 치환 좀 복잡해 이거를 다른 문자로 바꿔놓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야. 완전 제곱식인데 저런 거본적 없지. 항이 3개잖아, 볼 때. 우린 2개짜리 했잖아. 두집살집만 봐서. 엄마하고 나만 사는 집만 봤는데, 저 집은 우리 집에 멍멍이도 사네. 좀 복잡하잖아. 이때 나는 X 플러스 Y를 다른 걸로 바꿀 거야. 이거를 예원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더 복잡하잖아. 보통 다른 문자 T 이런 걸로 바꾸거든. 골뱅이 해도 돼. 알파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여기 이거를 X로 바꾸지는 말이 여기 X 있으니까. T로 바꾼다면 이 식은 뭘로 바뀌어? 이걸 치환이라고 해. 그래. T로 치환한 거야. 바꾼 게 아니라 치환. 자 그럼 얘는 전개할 줄 알잖아. 완전제곱식. 앞에 거 제곱. 곱하기 2배 더하기 심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치환 다음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돼. t가 원래 누구였는데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이거였어 얘들아. 그래서 다시 전개하면 이거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치환을 이용한 전개입니다.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요. 난 2x 플러스 y를 t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일 거네요. 그럼 여기는 9일 거고 여기가 6이겠죠. 난 바꿀 거야 계속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 2, 2, 6, 9겠죠. 연 표정이. 야 재활용도 오지게 한다. <웃음> 이거 제곱하면 4X제곱 플러스 4XY Y제곱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플러스 9. 그러니까 같은 방법이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그 다음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3이야. 자 뭐가 공통으로 보여? 얘네가 공통으로 보여. 선생님, 2X가 공통으로 보여서 2X를 T로 치환할래요. <웃음> 한 개를 한 개로 치환하면 그대로 아니냐? <웃음>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뚜루룩 왼쪽 쫙 더고 맞지? T제곱 더한 거 2T 곱한 거 마이너스 3 그만할게. 그만할게. <웃음> 그럼 얘는 돌려주면 2x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3 이거 겠죠? 네 전개합시다 응. 4x 제곱 곱해서 2배 마이너스 4xy 뒤에 거 제곱 y 제곱 전개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응.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떻게 돼 있어? x에 어무나 세상에 이거 카메라도 이렇게 오랜만에 과제 적혀 있는 페이지 보자. 뭐라고 돼 있어? X, X 플러스 L, X 플러스 E. 이거야? 네. 자, 이거 전개하래. 오케이, 잘 봐. 이거 눈을 익혀도 이건 유형화 해야 돼. 유형화. 자, 이래야지만 공통을 만들어내. 가만 봐도 이거 더 곱으면 될것 같잖아. 난 알아. 이거 되게 빨리 할수 있어. x4제곱 더하기 뭐 7x3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갈수 있거든. 자 합이 같은 것끼리 전개해야 돼. 합이 같은 거. 둘 더하면 2x 플러스 1인데 2x 플러스 5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2x 플러스 3 2x 플러스 3.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개한다. 얘네들부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얼마? 3x 더 곱이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까지 되겠죠. 쓰고 나면 공통이 보입니다. 오케이? 두번 해야 되는 거야. 유형화, 뭐가 같은 것끼리 합과전. 따라 합과전. 합이 같은 것끼리 전개. 이건 안 따라해도 돼. 합과전.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2x 플러스 3. 얘네들의 합이 2x 플러스 3이어서 얘네들, 얘네들 전개. 공통 보이니까 얘를 t로 치환. t 곱하기 t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2t, t자리에 돌려줘야지. x제곱 플러스 3x에 제곱 더하기 2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얼마? 3x. 3x. 나는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완전 제곱식이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곱해서 2배 6x 세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뒤에 거는 그냥 전개 2x 제곱 플러스 6x 괜찮아요. 여기 동류항은 x제곱 2차항만 있네요. 이 녀석의 결과는 x4제곱 더하기 6x3제곱 더하기 11x제곱 플러스 얼마? 6x 다택니 네. 마지막 남은 놈안 할게요. 마지막 남은 놈은 공통이 안보여서 그냥 안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안하고 그랬어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개념 유형 확인학습까지 해서 채점 받도록 하겠습니다